자, 한번 싸워봅시다. 이게 피가 194 이상. 세부 속력. 반응속도가 100으로. 오. 순수 한 요기에서 플러스 이 정도 된치구플럽 경력 어딘데? 오. 플래건, 웨슬. 맞네. 이범령, 김범령까지 있어? 와. 야.. 생각보다 많은데? 와.. 아니 내 맨디가 지금 골키퍼인데 100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? 100에서 106정도? 적어도 106이상은 돼야 된다는거잖아 좀 늘리자 한블랙카 여기서 플러스 2스위퍼 키퍼 있고 야 급여 온대 조정도면 나쁘지 않은데? 프랑스는 난 무조건 있다 음. 야 좋은데? 라폼 급여 온대이 정도면은 88에다가는 반응 속도와 지려주고. 야, 급여 온대저 정도 케미가 나와주면은 진짜 어메이징한 거 아니냐? 와. 내거 팔까가 한이 정도 되어주니까. 알반 라퐁, 씨포키퍼. 야. 이거 초기화 시켜버리고, 라퐁 가보자. 알발 라퐁. 만약에 굿짜리 쓴다라는 가정하에 보면은, 아, 좀 아쉬운데? 음. 그왜 너프가 됐냐? 제 196인데 왜, 193으로 바뀌었어? 너프 당했는데 <웃음> 올라가니까 더 너프 당하는데 와이 지리인데 너무 좋은데 알발라 퐁킹 나빠도 돼 핸들링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프랑스 케미 플러스 2 2에서 1 정도 받는다 치고 한, 이거, 금카, 은카케미로 반나치고3 정도 더 받고, 7. 7 정도 돈 올라간다 치면, 8에서 7이면은. 자, 아 지금 89인데,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보면 되거든요? 야무진데? 핸들링에 나와? 나 퐁의 맨디. 마이너스 2킥 빼고 봐도 마이너스 2고 이 정도면은 야 멋진데 야이 정도면은 급여 온데도 불구하고 나이 정도면 나 키도 1cm 차이고 야이 정도면 나 할만할 것 같다고 데 반응속도 이거 솔직히 나 저거 보고 옛날에 이범력 말고 조연준 썼다가 큰코다쳤었으니까 알발라 퐁 아 라폭만큼은 팔카 사옵니다 한번 음. 팔카 사서 급이 오니까 쓰고 야이 선수만큼은 야나 70억 되면 나 산다 진짜 야, 지금 가격대가 조금 떡상했는데 이거 70억 되면 나 산다 진짜로 와야 진짜 그러면 구단같이 이거 팀 프랑스인 사람들은 좀 좋겠다 캠이 다 받고 어 이거 완전히 딱 될텐데 플러스 2 될거고 와 부럽다 이럴까면 차라리 그냥 프랑스로 맞춰도 스쿼드 메이커